네, 대표님께서 이거를 이제 빌려 주셨고 저는 이제 안구건조증이 좀 심해서 이거를 써보게 됐는데 이거를 쓰고 있는 동안에는 눈이 시원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하루에 1시간 정도 최소 30분 이상 썼었고 쓰고 있는 동안에는 이 뻑뻑함이 어, 쓰고 있는 동안에 이제 없었던 경험을 했습니다. 어휴, 진짜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가 잘하고 있는 이제 보르카바드 희귀 블랙 다이몬드를 네. 가지고 안경. 이제 안경에서 네. 이게 피놀 안경처럼 이제 이렇게 구멍을 네. 좀 맺게 내서 네. 했는데 저는 이제 5분만에 네. 이제 눈살을 찌푸리고 네. 네. 이렇게 눈이 안 좋으니까 눈살을 찌푸리고 네. 보는 경향이 있는데 5분만에 없어지고 아. 지금도 아예 없어졌어요. 아. 아. 실제 아. 아. 눈이 안 좋은 건데 네. 그래 어쨌든 이런 일들이 좀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데 아. 이제 믿고 인제또 임상을 해주신 네. 한 분이 이제 눈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이시는데 네. 네. 좀 사용하고 효과를 어. 봤다는 거라서 네. 또 기록으로 네. 또 우리 많은 분들한테 임상 결과에 대해서 네. 알려드리려고 네. 무료로 믿고 빌려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광역입니다